팔거야꺼에 아니, 아니 형이 팔거에요 나는 안팔 거야. 나는 안팔거야아 뭐래 해룽에 간대면 이거 들고가 이걸 내가 들고가야 돼? 그래 이거, 아, 이거 내가 매우 갈꺼에요 소금을 녹 아침에도 많이 잡았어? 네네 <웃음> 내일 아침에 몇시정도 나갈거야내또 <웃음> <내일> 나가요? <웃음> 어? <웃음> 오늘 아침에 나 안나갔잖아 형홍이는 핸드폰 놓고가서 나갔대 핸드폰까지 러갔어. 가자! 가자! 헐.